새날 전교인 신약성경통독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신약성경통독은 10월 26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주간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진행됩니다. 주일은 주중 성경읽기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보충하는 날입니다. 당일 성경읽기가 끝나면 나눠드린 성경읽기표에 체크를 해주시고 목장 카톡방에 밤 10시 전까지 완독이라고 올려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은혜되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과 간단한 묵상을 가이드북에 적으시고 목장 카톡방에 공유해주시면 됩니다. 성경읽기에 도움이 되고자 새날교회 교역자들이 성경권별 강의를 유튜브 채널에 업데이트합니다. 이 강의는 매주 주일에 업데이트되고 메시지로도 전송이 됩니다. 시상은 개인, 교회학교, 목장으로 시상을 합니다. 개인은 성경읽기표를 확인하고 교회학교는 교회학교별로 목장은 참석률과 피드백을 보고 시상을 합니다. 모든 성도가 이번 성경통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극복하고 승리하는 새날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